자, 어... 갑자기 개발을 많이 하니까 좀 정신 없으시죠. 네, exploit 그 모듈을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봤고, 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듈 개발의 마지막 실습으로 이번에도 억실려리 모듈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억실려리 모듈의 다양한 유형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뭐 어드민, 아날라이즈 클라이언트, 뭐 포저, 파서, 스캐너 있는데 어 사실 억실리어리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 그 모듈 유형은요. 바로 도스와 그다음에 스캐너입니다. 주로 이것들을 많이 써요. 물론 다른 모듈들도 뭐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옥실리어를 쓰는 목적은 도스 또는 스캐너에요 근데 이제 도스는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지금 익스플로임모드를 만드신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오히려 도스는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한번그 음, FTP 한 한번 들어가볼까요? FTP에 뭐 파일질라. 뭐 익숙한게 보이네요. 파일질라 한번 들어가볼게요. 파일질라에 어드민 유저 들어가보시면요. 믹스인이요. 지금 익스플로이스 쓰던 믹스인과 똑같습니다. 대신 그억실리어리가그 그 하나 추가돼요. 그 MSF 억실리어리 도스라는 믹싱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억실리어리로 달라지는 것. 그리고 옵션이 상당히 간소하다는 것. 자, 옵션이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옵션만 있어요. 네임, 디스크립션, 뭐업 e 어서, 라이센스, 레퍼런스, 디스 e 즈데이트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뭐 페이로드 옵션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 타겟 정보를 지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심플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어, 실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런 해주면요 네, 알아서 이제 그 옥실리어리 모드 같은 경우 는 런으로 이제 실행시키거든요 이제 exploit 대신에 런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도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호작용 페이로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공격 대상 시스템의 어떤 가염성을 무너뜨리는, 그니까,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혹은, 뭐, 에러가 발생시키게 하는, 에러 발생시키게 하는 그런 코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연결을 하고요. 어, 이제, 도스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를 보내고 연결을 끊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어떻게 결정하죠? 세션이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냐에 따라서 익스플로잇이 성공을 했다, 안 됐다 그리고 그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잇이 석세스풀을 하고 동작하더라도 세션은 안 맺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모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나 그 공격 대상 시스템이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세션안 맺어졌다고 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도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 해봤을 때이 어, 서비스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뭐, 뭐 에러 메시지를 응답으로 보내면은 이건 도스 공격에 성공했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돼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스캐너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스캐너 음, 스캐너를 작성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듈에서 e x p l o i 들어가셨던 우리가 e 스플로 o i t 에서 d e 폴더 만들었잖아요 이걸 똑같이 a u 리어리에다가 d e 폴더를 만들고요 음, 파일 하나 복사해 올게요 그 제가 보내드린 파일 중에 a u 리어리템플릿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로드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바탕 화면에 가져온 파일을 데브 폴더로 옮길게요. C: 루트에 데스크탑에 억실리어리 템플릿을 여기로 폴더 로 옮긴 다음에 자, 요거를 편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오히려 억실리어리그 모듈이 더 쉬워요. 익스플로이 모듈보다. 도스에서 보신 것처럼 옵션으로 따로 설정할 것도 별로 없고요. 상당히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FTP, 여러분들 FTP 프리 FTPD 그 계속 여러분들 취약점하시거나 사용하셨잖아요 초중급과정부터 그거를 한번 어, 대상으로 스캐너 뭐 버전 체크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XP에다가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설치 안해놓으신 분들은 초중급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XP에다가 새로운 XP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겁니다. XP에다가 음, <웃음> 프리 FTPD 설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정 언어 니마스 추가하고 FTP 서비스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초중급 과정 안 듣고 고급 과정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 그 그대로 환경 시습 아, 환경 구축을 안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환경이 제가 그냥 안 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환경 설정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Free FTPD 설치하고 이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다해 놨거든요. 자, 그렇게 어쨌든 XP에다가 성경을 구축을 해 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도 해 봅니다. 네스테트 하셔 가지고 하시면은 21번 포트 지금 FTP 포트가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선 FTP 버전 체크 모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FTP 버전 체크 모듈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고요. 자, 런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런 부분. 런 부분을 채우는데 자, 배너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우선은 그억실리어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익스플로잇 이 필요합니다. exploit mixin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연결을 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exploit, remote, ftp. 요믹스인을 추가를 해야지 ftp 서버에 연결하고, 연결을 끊고, 뭐, 데이터를 보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배너 정보를 확득, 획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연결을 하려면은 요 m i x 을 exploit의 r e m o t e ftp mixin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MSF a 실 x i l 스캐너 스캐너 그 믹스인을 추가합니다. 를요 요 스캐너 믹스인을 추가하게 되면요, 알로스트가 알로스트로 바뀌고요. 그리고 어, 어 그게 뭐였죠? 알로스트로 바뀌고 스레드라는 그 새로운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중급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 혹은 메타스플로잇을 기존에 써보셨던 분은 요 스레드 이제 그 억실리어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 하나를 대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대상으로도 돌릴 수 있지만 그 모듈을 특정 네트워크 대역을 주고 그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려면 주소가 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역을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레드도 조절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인을 스캐너 믹스인을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추가로 MSF 억실리어리 리포트 이거를 추가하셔야 돼요 이거 리포트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 이번 시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초중급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급할 때는 일부러 계속 그 MSF 콘솔 실행할 때 그런 것들 그 초기화를 안 했어요 어떤 초기화를 말하는 걸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서비스 포스트그레스 포스트그레스 SQL 그 DB 서비스를 열고요 그리고 MSF MSF DB도 초기화를 하는 과정을 제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싶어서 오류가 계속 떴죠 msf 콘솔 실행할 때 근데 어쨌든 db를 초기화를 하고 msf 콘솔을 여시면 은어 이제 스캐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스캐닝 결과 정보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그 db에 등록이 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포트라는 믹스인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개를 추가해 를 놓은 상태에서 자, 원래는 커넥트만 했잖아요. 근데 커넥트 한 다음에 결과값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커넥트 하신 다음에 결과값을 받았고 그리고 프린트, 뭐, 스테이터스 어, 스테이터스는 뭐, 따로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커넥트를 수행하게 되면 은 배너라는 그 접근자 이게 지금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 배너라는 변수라고 할게요. 변수의 내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커넥트가 돼서 여러분들 이 커넥트도 사실 제대로 하려면 Begin, r e s 문으로 감싸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어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 배너가 만약에 획득이 된다 그러니까 연결을 정상적으로 맺고 끊었을 때 배너가 획득이 돼야 돼요 그럼 획득이 되면 은이 배너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프린트 스테이터스 하신 다음에 어, 여기 알호스트라는걸 하면은 이제 원격호스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알호스트에 알포트 이제 원격 포트 포트에 FTP 배너가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너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포트 서비스라는 메소드 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10장에서 소개했죠. 뭐 리포트를 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를 DB에 등록할 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은 FTP 서비스라는 거를 새롭게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리포트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자, 호스트, 그다음에 포트, 그다음에 네임, 그다음에 인포 값을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적, 적는 것이냐? 그걸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그래서 서비스 포스트 그레스 SQL 스타트. 기억나시죠? 초중국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msf db init. 어 이미 제 초기를 해놨네요. 그러면 msf 콘솔 자 시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DB 스테이터스 하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잘연결되어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포트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썼죠. 그러면 서비스라는 서비스라는 그 DB 명령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가 보이시냐? 타이틀이 호스트 포트 프로토네임 스테이트 인포.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직접 입력하실건요 호스트랑 포트랑 그 다음에 네임이랑 인포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DB의 내용을 등록할 때 이것만 등록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해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앞에 땡땡하는 이유는 어 이게 접근자 역할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수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호스트 포트 네임 인포라는 어떤 어 변수가 선언이 돼있어요 네, 이게 선언이 돼있고그 값에다가 그 비어져있는 값에다가 이걸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로스트 현재 아로스트, 아로스트. 우리가 지금 그 배너를 찾은 시스템의 아로스트와 알포트 그리고 어, 네임에는 그냥 FTP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포에는 배너를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고요 해준 다음에, 디스커넥트. 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이 모델을, 아, 이 모듈을 실행시키시면은, 음, 어, IP 대역, 뭐, 예를 들어서 IP 주소 하나가 아니라 대역을 쭉 돌다가, 어, 이제 FTP 커넥트를 했을 때, 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음, 정상적으로 연결이 딱 맺어지면은, 배너를 받아오고요. 배너 받았다고 정보를, 이제, 콘솔에다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DB에 등록을 시킵니다.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돌려보고, 바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MSF 콘솔 들어가 볼게요. 아, 제가 신표를 빼먹었네요. 신표를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알호스트 Rhost 넣고 알호스트가 아니라 알호스트로 넣어 줘야 돼요. 알호스트 넣고 알포트 넣고 FTP 들어가고 인포있는 배너 들어가고 이렇게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MS f 콘솔을 실행해 볼 건데 우선은 이거를 복사할게요. 를 t 실리어리 템플릿을 FTP 체크라는 파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sf 콘솔을 실행을 할건데 msf 콘솔을 띄워봅니다 msf 콘솔을 실행을 하면 음, 에러 없이 실행이 됐죠 db 스테이터스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의 IP를 한번 확인합니다 10.10.10.7이죠 10. 그리고 use auxiliary에 d e v ftp체크 그 다음에 showoptions 어, 보신 다음에 s e t a r o s t 에다가 191.168.64.1 아 이게 아니군요 제가 아까 그 강의 준비하다가 컴퓨터에는 이 ip를 써서 10.10.10.7 .10 입력해주고요 run 명령을 실행시켜줍니다 음 뭔가 에러가 났네요 그쵸 음, 뭔가 에러가 났네요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결정적인 어 거를 하나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데 e f r 이라고 했죠 아까 근데 도스 모드를 보실 때는 그냥 데 e f r 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스캐너 스캐너 믹스인을 추가하게 되면은 알 호스트가 알 호스트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캐너 믹스인을 추가할 경우에는요, def run이 아니라 이거를 이름을 run_호스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 호스트라는 구조체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로드해 볼게요. ms 콘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하신 다음에 유저하신 다음에 억실리어리의 대부에 FTP 체크 들어가시고 set r o s t 들어가셔서 10.10.10.7에서 run 하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1 0 1 0 1 0 7에 21번 포트 FTP 배너는 220 hello i m freeftpd 1.0이라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그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정보가 잘 들어갔나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호스트 포트 프로토 네임 스테이터스 오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랑 스테이터스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정하실 필요 없고요 호스트 그리고 이제 포트 그리고 이름 인포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있죠 그럼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익스플로이트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정말 간단한 걸 만들어 봤는데, 꼭 FTP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어, 여러분들 그 특정 서비스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억실리어리 모드를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요거 생, 기억나시나요? exploit 모드를 그 작성할 때, 체크 메소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쵸? 체크 메소드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체크라는 게,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리 FTPD 패스 모듈 코드 가보시면요 그 체크 메소드 하는 방법이 FTP의 배너를 가져와서 확인하죠 FTP의 배너를 보고 프리 FTPD가 1.0이라는 그 배너 값이 나오면 은이 시스템은 취약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코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원리는 똑같죠 그쵸?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익스플로 o i 의 조건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안 하고, 요거는 억실리어리 모듈 형태로, 이제 억실리어리 모듈 유형으로 그 모듈을 작성을 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배너 확인하는 게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억실리어리 모듈이고요. 그리고 셀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단일 PC를 대상으로 그 스캐닝을 할 경우에는 사실 억실리어리 쓸 필요 없이 F, f r FTPD 를 보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 FRFTPD 모듈 같은 경우에는 FRFTPD만 확인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너가 설령 FRFTPD 1.0이 아니라도 딱 수집을 해서 DB에 등록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 원리는 똑같지만 그 억실리어에 사용되느냐, 익스플로잇 모듈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 모듈의 작성 방식이 다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모듈의 유형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전 체크 모듈은 여기까지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